이렇게 물의 분자가 있어요, 수소, 산소, 네. 그 분자가 있어요. 근데 네, 이게 물이에요. 이게 그 네, 곰돌이 같잖아요, 이거. <웃음> 이렇게 물의 분자가 이렇게 배열됐는데, 이 분자 그배웠잖아요 액체의 분자 배열하고, 고체의 분자 배열, 기체의 고체 배열. 빛체의 분자배열 이렇게 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간격이 이렇게 좀 좁아졌어요. 음. 그래서 얼음이 됐어요. 물이 아니라. 네. 그렇게 분자의 배열이 변해서 모양이 바뀐 거잖아요. 네. 이런 걸 물리 변화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거 말고 얘 거리가 좀더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수증기가 됐어요. 증발돼서. 네. 그렇게 얘도 이렇게 분자의 배열이 바뀌었잖아요. 더 멀어지면서 수증기가 됐잖아요. 네. 그게, 그것도 분리 변화인데, 그니까 러 이걸 좀 쉽게 말하자면, 상태 변화랑, 상태 변화랑, 모양 변화랑, 그리고 그 전에 배웠는데, 확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융해도. 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면, 음.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면 물리 변화인데, 근데 이 물리 변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화학 변화는 성질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네. 성질 어떻게 바뀌냐면 원자의 배열이 달라지는데, 이, 원자의 배열이 달라지는데,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가장 대표적인 게 물하고 수소가 있어요? 그리고 산소가 있어요? 네이 응? 이 원자에 수소 이렇게 수소 이렇게 있고, 아다 치워야겠다. 수소 있고, 수소가 막 이렇게, 아직 결합된 거 아니에요? 수소가 이렇게 있고, 뭐, 산소가 이렇게 있어요. 응. 음. 근데, 이게, 이게 배열, 이게, 이렇게 있는데, 이제 배열이 바뀌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열이 바뀌면서. 음. 그렇게, 원자의 배열이 바뀌면서 얘, 얘는 원래 성질은 수소고 얘는 산소인데 이, 얘만 있, 수소만 있을 때 물의 성질이 나타나고 산소만 있을 때도 물의 성질이 안, 안 나타나잖아요. 네. 근데 얘이 이제 원자의 배열이 바뀌고 이렇게 결합하고 나서부터 물의 성질이 그러니까 성질이 완전 바뀐 거잖아요. 화합물.